오늘 정말 농가들의 희소식. 경북 문경 영흥 농협에서 최초로 지금 농민이 농민이 만든 이 비료를 이쪽에서 농민들에서 판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공동 구매로 돈을 먼저 냈어야 되는데 안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우리 다음에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경상북도 이쪽에 계신 분들은 문경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구입, 구입하시면 소포로도 한, 한 포, 두 포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드디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yeah, 이게 농민을 위해 만든 그 완연성 코팅 비료입니다 제가 농협 중에서 용순농협이 최초로 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조원들이 이런 비료를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또 농가들이나 필요한 농가들이 오면 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농협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식 키워서 시집 보내는 느낌? <웃음> 제가 전화받는 것 중에 현금 구매를 하셔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영순농업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 외상 약정하신 그조합원님들은 지금 쓰시고 가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죠 음. <웃음> 외상이 가능하네? 외상으로 살수 있습니다 <웃음> 이 비료도 제가 제농사잘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료들을 이제 전국에 있는 농민분들이 자꾸 찾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을 뭐몇 뭐 백은 깎아달라서 이런 건안할 테니까 비료 성분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칼슘을 살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준다고. 유장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비료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 저분들한테 이제 공급을 좀 해줬으면은. 네네. 문경 씨는 또 문경 씨의 사랑 상품권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저 10% 할인해 주거든요. 그거 샀을 때. 그러면 이거를 그걸 사서 이걸 구매를 하면은 네. 17,000원 아니라 이게 15,300원. 네, 15,300원에 네, 15 네. 15 구입하는 거예요. 10% 네. 할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싸지 이게 지금 싼거라요 저는 안래요 이게 연순동에 서 조합장님하고 네. 사모님이 이거를 갖다가 그 조합원님들한테 원금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음. 딱 듣는 순간 하, 진짜 제가 지금까지 들여왔던 농민들의 그 음.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현금 주고 살라 하니까 농비가 부족할 것 같아. 인건비는 매일매일 바로바로 바로 줘야 되니까 음. 수확할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료를 만약에 500만 원치 1000만 원치 사서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하, 돈이 날려서 이 비료가 좋은 건 알지만 옆집에서 사서 썼는데 좋은 건 알지만 음. 살라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 죄송합니다. 사고 싶었는데 진짜 자금 때문에 조금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꼭이 비료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상무님은 어떻게 연락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한국농산 TV 가입을 예, 구독을 해놨는데 거기에 밴드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봤때 처음으로 지금 농협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음. 이게. 아 그렇죠. 예. 예. 보통 농협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웃음> 선택 하시는 무슨 계기가 예. 있으신가요? 아니이 비료가 이 보니까 성분 함량이 너무 좋아서 네. 예, 농민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줄 겸 네. 예, 어떻게 이걸 해서 농작물을 좀 재배를 좀더 잘해서 좀 소득이 좀좀 예, 좀 올라가서 높이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예, 소개를 좀 할까 싶어서 인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영수 농협에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든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네네, 어떤 거죠? 조합은하고 농협하고 또이 제품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맞아야 이게 제품이 발리듯이 <웃음> 조합 경영도 맹그래요. 조합원 입장에서만 하면은 농업인 입장에서만 농협을 경영하면은 을다 해결이 됩니다. 재산에 뭐가 개입이 되면은 자꾸 딴 데로 가요. 배가 아.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딴 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농업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은 항상 정답입니다 농협원 아, 그게 뭡니까? 산초기름 산초기름? 아 여기 산초가 많이 나나보죠? 내가 6년 전에 이게 조합장 들어오면서 산초장목반 만들어서 농사짓기 힘든 땅에 농가들 소독 올리겠다 아. 지금 산초 양이 얼마나 되는 지금 원래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많이 죽어버렸어요 아, 그래나무가예근 원래, 원래 우리가 이걸 계획을 1,100 목표로 했던 건데 300번 밖에안 나왔어요 아이고, 300번 밖에 안 나왔어요? 피부에 직접 발라면 좋아요 아, 직접 발라도 좋아요? 발라도 미백 효과도 좋고 네. 주름 개선도 정말 탁월하게 좋습니다 주름 개선? 눈이 그래. 확 떠니지네 <웃음> 주름 개선 안 나왔어 음, 정말로 좋아요 기름은 열을 가해서 짜는데 우리 기름은 열을 전혀 가하지 않고 아 열을 가지 않고? 정말로 압축해서? 압착이라고 압착 압착이라 하죠 압착으로 해서 짜는 기름인데 정말 좋은 겁니다 트랜스지방 제로로 나옵니다 아트랜스지방 제로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고 짜서 만든 야 이거 좋은. 천년의 향이 맞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년의 향 문경 한초기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이거 구매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영수농협으로 문경에 네, 있는 영수농협으로 전화주시면 요거를 전화 구매할 수 있답니다 아 정말 제가 농민 입장에서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웃음> 아, <웃음> 아 아닙니다 <웃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농협에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한국농수산TV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민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